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 이만큼의 옷과 신발들을 정리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정리를 해도 해도 정리할 게 나오고 버리고 또 버려도 또 버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좋은 게 뭔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가, 친, 뭐 요즘은 아니지, 꽤 됐지. 아무튼 미니멀 라이프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서예요. 저도 이것저것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 좋아했고, 뭔가를 버린다는 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물건들이 계속 쌓여만 가니까 그 물건들만 보고 있어도 어쩔 때는 한숨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물건들을 왜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언제 쓸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사소하게 하나하나 언젠가부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을 갖고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해당 물건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나도 사는 게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쁘고 회사 다니고 일하기 도 바쁜데 진짜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 아니면 거의 어딘가에 처박아두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쓰려고 뭐 1년에 두번이세번이든 봤을 때그 물건들 중에 내가 오늘 써야 될 아이템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니뭐 이게 다 다른 제품이라고 하면 은아 오늘은 이걸 쓸지 아니면 이걸 쓸지 아니면 이걸 쓸지 그렇지도 않으면 이걸 쓸지 선택지가 4개가 있을 때이네개에서 고르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이거 고르고 허튼 시간 쓸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진짜 잘 쓰고 자주 쓰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하나 정도 선택을 하고 나머지 세개를 버리면 그니까 선택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것만 쓴다면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만 쓰면은 불필요한 노동을 안해도 되는거지 맞아요 불필요한 노동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보면은 생활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여기에 더내 정서적인 뭔가 마음 씀씀이를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돈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물건들을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려고 했으면 이네개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다 발생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데 풍수질이 막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건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물건이 많이 쌓여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들이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물건들은 버리는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일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고 각자 그 미니멀 라이프의 중심이나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의 미니멀 라이프의 큰 목표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의 가치를 더하자 뭐 요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빠이.